되게 많이 썼는 줄 알았는데 안썼더라고요 트레이더스가 아, 2023년부터 맞다. 갑자기 연회비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스커와 맞장을 떠보겠다는 거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코스커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코스커는 회원 카드가 없으면 아예 물건을 살수 없죠 트레이더스는 비회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회원이 더 싸게 살수 있는 제품군이 따로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상품 마스크 50개에 9,980원 만원이 안되죠. 하지만 비회원에게는 15,980원입니다. 15,000원대가 적당한 금액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회원 비회원 갈라놓으면 괜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회원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구매하겠지만요 제가 늘 커스커나 트레이더스에 가면 정말 좋은 와인을 소개해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그래서 아는 술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믈리에꼭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들 소머리 하시는 분 있으시죠? 소머리 아니고 소믈리에 와인 전문가를 소믈리에 라고 하거든요 소머리 아닙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면 이런 상품이 트레이더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세계 1등 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맛에서 1등인지 가격이 싸서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추천드릴 수는 없기에 혹시 와인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분명히 소몰리 한 분은 아니 아니고 소몰리 아니고 소몰리에 한 분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괜찮다. 달지, 달지 않고. 않고. 되게 맛있어요. 달지 않고 좋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와인 전문가가 한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좀 야매긴 한데 워낙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코스코 저렴이 와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인을 이제 테이블 와인이라그래서 편하게 집에서 밥 먹을 때 식탁에 놓고 그냥 이렇게 막 어떤 멋진 자리 아니에요. 그런 와인을 좋아해요. 그냥 그냥 내가 마시면서도, 아, 이거 비싼 건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먹어도 어. 되는. 근데 그 중에 그게 맛이 이게 나는 너무 좋아. 괜찮은데, 먹어도 네. 근데 참. 오늘 세일하니까 나는 어. 이거. 양재점에서 어떤 외국 부부가 이거를 두 병을 사가지고 가길래, 저는 분명히 그런 뭔가 포텐셜이 있는 건데 싶어가지고, 한 개를 사서 먹어봤어요. 이게 지금 값이 만삼천 원이잖아요. 이것도 저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탄산이 있는 거거든요 음. 스파클링 이거든요 맛있어 근데 이제 요런 와인을 제가 이제 요런 저렴이 중에 이제 보석 같은 애들 찾아본 사람의 그 경험치에서 오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얘네들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거 레드 말고 화이트 잖아요 어쨌거나 안 차게 먹으면 되게 맛이 없어요 아 네. 근데 찰 차게 온도를 차게 먹을수록 와 이거는 갑 이상 치를 한다 이분은 굳이 소믈리에 라고 하기엔 너무 야매라 그냥 술꾼으로 분류하겠습니 다 이번에는 트레이더스에서 생 대패삼겹살을 사왔는데요 대패삼겹살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그냥 대파에 삼겹살을 둘둘 맙니다 뭐 특별한 양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엔 후추와 소금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때 왠지 파무침을 떠올리죠. 고기를 먹는데 파무침 맛있는 집을 따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파무침 만드는 법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 양파 깻잎 상추가 필요하고요 단표간장 양조간장 그런거 아니구요 국간장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이 간장을 조선간장이라고 했는데 왜 조선간장이라고 했을까요 달짝지근한 맛을 얻으려면 설탕을 넣어야 하고요 설탕하면 또 백정원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 그리고 고춧가루 듬뿍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니 겨우 파묻침 하면서 음악은 왜 이렇게 감미로운 거야? 야매주부 우리집 공주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감바스입니다 지난번엔 커스코에서 구매한 아르헨티나 산큰 새우로 감바스를 했었죠 이번엔 트레이더스용 작은 새우로 감바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레이더스에서 순인의 빈대떡을 발견했습니다 저 빈대떡을 먹기 위해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광장시장을 일부러 가서 먹었단 말이죠 이제 그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그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두께가 얇고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맛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주 쌉니다 3장에 8,380원 오늘 추천은 해드렸지만 이 영상 보니까 광장시장에 안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눈 건강 비밀 정우성씨가 더. 나는 이눈 건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소개해줄게 있어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매주부께서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맨 끝으로 가셔서 쿠키 영상 보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저 여자는 나이가 몇친데저 나이까지 일하면서 저렇게 건강해 보일까? <웃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눈을 뜨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우리 어 제일 많이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소금 소금물을 타서 먹지요 어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뭘 먹느냐 소금물을 먹은 다음에 저는 칼슘을 씹어 먹고 있어요 칼슘을 한열알 정도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아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했던 선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가 요즘은 하루에 한 잔은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00ml에다가 이거를 한세개 정도 타요. 이렇게 해서 세개 정도 타가지고 요거는 이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는 편이고 이제 하, 이것도 먹어야 된다 고 그래가지고 콜라겐. 어, 이게 단백질이나 콜라겐이나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침을 삼키는데 여기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사레가 걸려서 음식을 먹을 때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콜라겐 문제이고 뭐아 이거 뭐 피부도 늘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콜라겐을 꼭 먹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콜라겐을 먹고 있고요 요거는 또 이제. 기억력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두뇌에 뭐가에 두뇌 영양제라서 또 이것도 먹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이 바디 마인 이거 효소 요거는 먹고 나니까 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점심에 먹으면 점심을 좀 거나하게 먹었다. 그럼 저녁에 절대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제가 요거 한 봉을 꼭 먹습니다. 화장실에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제 어 제가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메가 3와 루테인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초임계 RTG 오메가 3예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서 사실 이 당뇨가 심해지면요 눈의 망막을 망가뜨리더라고요. 마지막에 눈을 망가뜨리는 건데 이미 망가진 다음에는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혈행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오메가3 하고 함께한 요 루테인을 먹어야 되는데 뭐. 저 고모 덕분에 이렇게 좋은 루테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rtg 오메가 랑 루테인 루테인 듀얼인 거예요 같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먹어 봤거든요 비타민 ade 도다 있어요 성분이 하루 충분한 용량이 다 있어서 다른 거를 다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오메가는 저는 그냥 혈행 개선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건조에도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완전 눈을 위해서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에 관해서도 저도 참할 말이 많은데요 오메가3 역시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로부터 넣어줘야 하는 식품입니다 아빠 갔다 올게 옷 갈아입어야지 오메가3가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태화되는 인지능력 이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깜빡깜빡하는 그 일시적인 치매 현상 있잖아요 아빠 키가 없어 그럼 소매는 뭐야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어, 우리 체내에서 눈에 황반 색소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 루테인이 필요한데,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루테인이 필요한 거고,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구백냥인데, 이 구백냥이나 되는 눈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진짜 눈 나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테인은 이제 거의 현대인들의 일상으로 먹어줘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아시죠? 더보기란에 가시면 구매사이트와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최저가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께 눈과 혈행을 한꺼번에 잡는 최임계 RTG 오메가3N 루테인 듀얼케어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메, 이건 또 자가 아닌가? 어? 여기까지 잘혔는데 색깔이 이쁘고 좋은데? 여기까지 잡혔는데? 어메, 이거 왜 이래? 어디서 싸우고 온애 같아? 진짜 짜르하겠다 음. 이건 만든 거 같아? 음. <웃음> 아우, 얘숨못 쉬는 거 같아. 음. <웃음> <웃음> 근데 너무 땀 맞아 그지? <웃음> 패쇼에 가가지고서 뭔 이렇게 많이 샀어? 이월급다 <웃음> <6월 거> <웃음> 썼겠다. 아 <웃음> 맛있겠다. 신을 <웃음> 아, 맛있겠다. 고드름이 <공조림이> 됐어너 <웃음> 저거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거... <웃음> <흘려서> 어떻게... <웃음> 먹, 먹진 못하고... <웃음> <웃음> 매운 치킨도 못 먹어.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거거든요.